안녕하세요 세영입니다 제가 이번에 다이어리를 새로 구매하게 돼서 오늘은 이거 같이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평소에 쓰던 다이어리는 A5 사이즈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A6 다이어리도 너무 써보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A6 사이즈의 다이어리를 새로 구매했어요 오늘 같이 뜯어보도록 할게요 제가 이번에 다이어리 구매한 곳은 찜스토어란 곳이고 구매처는 더보기란에 올려드릴게요. 뜯어보면 되게 깔끔하게 배송되어 왔더라고요 제가 이번에 구매한 다이어리는 스트링 다이어리인데 세트가 총 두가지가 있더라고요 종류가 근데 저는 이번에 빗세트를 구매했어요. 빗세트가 구성이 더다양하더라고요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깔끔하죠? 일단 먼저 보여드릴건 미니클립 열어서 보여드릴게요. 클립이 진짜 작아요. 저 저렇게 작은 클립 처음 봤어요. 너무 귀엽죠? 진짜 귀엽죠? 완전 애기 클립이야. 제가 일반 클립이랑 사이즈를 비교해서 보여드릴게요. 비교해서 보면 진짜 엄청 쪼그마죠 완전히 깜찍한 사이즈예요. 너무 귀엽죠? 진짜 미니미하다. 그다음 다이어리 구성은 데코 스티커. 스티커도 너무 귀엽죠? 진짜 되게 사랑스러운 디자인의 스티커들인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이어리 속지 구성은 일단 먼슬리가 먼저 들었고 그 다음은 위클리 노트 그리고 그 다음은 제가 제일 좋아하는 모눈 모눈 노트고 그 다음은 줄노트 그리고 그 다음은 이형지 스티커 붙여놓는 이형지랑 그 다음은 지퍼백 요렇게 구성이 되어있어요 그리고 이 다이어리를 담을 수 있는 파우치 파우치 너무 예쁘죠? 저 개인적으로 파우치가 너무 마음에 들어요 자 이제 그럼 다 뜯어서 다이어리를 세팅하도록 할게요 일단 지퍼백 먼저 넣을게요 그리고 그 다음은 이형지 저 개인적으로는 이형지가 있는 게 굉장히 유용한 것 같아요 스티커북 따로 안사도 되고 이형지 다음은 줄노트 제가 항상 a5 사이즈만 다이어리를 썼다 보니까 a6 보니까 진짜 귀엽더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은 위클리노트 군데군데 그려져 있는 일러스트들이 너무 귀여운 것 같아요 글씨체도 귀엽고 귀여운데 깔끔한 스타일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은 먼슬리 이제 화면에는 정확히 나오진 않을 것 같은데 종이가 완전히 하얀색은 아니고 아주 약간 미색이에요 그리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모눈노트 저는 개인적으로 약간 미색이라서 더 좋은 것 같아요 저는 너무 많이 하얗거나 막 푸른기있게 하얀 느낌 그런거는 별로 안좋아 하거든요 자 이렇게 속지를 다 세팅을 했고 닫으면 이런식으로 줄을 감아서 다이어리를 닫는 방식이에요 엄청 느낌있죠 전 개인적으로 이 스트링을 이용하는 방식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깔끔하고 분위기도 있고 다이어리를 전체적으로 보여드리면 진짜 심플하고 군더더기가 없어요 열때는 이렇게 열면 되고 뒤도 진짜 깔끔하죠 파우치 한번 넣어보도록 할게요 파우치에 쏙 넣으면 어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사이즈도 작고 파우치도 있다 보니까 이거는 진짜 들고 다니면서 다이어리 쓰기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제가 기존에 쓰던 A5 사이즈의 다이어리 같은 경우는 크기가 조금 큰 편이긴 해서 들고 다니면서 다이어리 쓰기에는 좀 크긴 했거든요 제가 기존에 쓰던 A5랑 이번에 새로 구매한 A6랑 이 정도 사이즈? 그리고 무인양품 펜스포트 노트랑 비교해보면 요정도예요 정말 깔끔하고 들고 다니기 좋은 사이즈인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이렇게 저의 새 다이어리인 A6 사이즈의 새로운 60 다이어리를 같이 뜯어봤는데 저 개인적으로 너무 심플하고 군더더기도 없고 사용하기도 편할 것 같고 특히나 A5 사이즈가 다이어리 꾸미기 하기 부담스러울 때 아기자기하게 꾸미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 오늘도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조만간 바로 곧또 올게요. 안녕. 빠이.